인여엔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데스런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많은 게스트 분들과 멤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안녕하세요. 태태기입니다. 그리고 담미님 미호미호 담미 <웃음> 그리고 오늘 게스트의 마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리아님. 그리고 또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또형이에요. 자 일단 오늘 데스런 할 건데 게임 방법은 한번 죽으면서 배워보세요. 샥 모두, 모두 눌러주시고요. 킬러가 버튼 을 눌러서 러너를 도착지점까지 못 가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거면 어 아, 킬러 또또님. 이게 네, 킬러의 위치를 아, 잘 말해. 봐야 돼. 음. 음. 야, <웃음> 내가 먼저 갈게. 음. 그래. 커스터프. 버튼내 것이오. 하하하. 어디야? 어디야? 어디 있어? 킬러? 몰라. <웃음> 킬러도 못 찾는 것 같은데 우리 그냥 가자. 하하. <웃음> 저기다. <있다>, 그래, 저기다. <웃음> 오! 화살 나와! <올라와>, 화살 나와! <웃음> <웃음> 저쪽에서 버튼 누르고 있어. 저쪽에서. <웃음> 야 이거 시간차로 가자. 나 간다 나자 간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로 죽네 <웃음> 건너자 애들아 리아야 아니 못하는데어 <웃음> 폭탄 <복탄>, 폭탄 <복탄>, 폭탄 흫 <웃음> 담면이 <웃음> 쓰러졌고요 어, 뭐야 자 진짜. 킬러가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자 상대방이 <웃음> 나 여기 <웃음> 계속 있을거야 함정에 <웃음> 빠지는겁니다 <웃음> 어, 지금이네 <웃음> 어, 자, 죽은 사람 관전하시고요 네. 리아야, 아, 내가 있지, 그럼 야 그럼 저기, 내가 먼저 왠지 갈게. 헤이 저기 왠지저 다리 한번 무너진다. 른다 누른다, 누른다. 내가 먼저 갈게. 괜찮아. 자, 빨리 안 가면 뒤에 손바닥을 쫓아오거든요. 손바닥한테 쫓기지 않게끔. 야. 어 리아 넘어갔다 난안갈 거야. 뒤에 손바닥 쫓아오잖아. 뒤에 손바닥에 쫓아오면은 죽죠? 오? 난 죽지로. 어, 토트님 너무 아끼는데? <웃음> 버튼. <우와>! <웃음> <웃음> <웃음> <많이 써라>. <웃음> 어! 나딨어라. 어. 장. 무늘열시오 오 이거 도착점까지 가는, 가는 거 아니야? 오 쏘아줘, 뭐 쏘아줘, 오 지금! 오! 아! 아! 아! 아! 아! <웃음> 방금 악어한테 잡아먹혀가지고 죽었어. 아! 안돼. 아 재밌는데. 오 오케이. 재밌는데 너무 어려워요. 응, 내가 꼴등이다. 아 이게 눈치 눈치를 보면서 가야 돼요. 이게 눈치 없는 어? 사람들은 죽는 거라고. 구독. 어 아까 그맨어 그 그냥... 어, 킬러 리아다 이거 이거 함정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쉬울 것 같거든. 조지로, 로이. 로이. 로이. 저기 앞에 공사 있어요 공사 공사. 가면요면아 그런 그런 어 그러네. 똑똑똑간데 리아가 저기서 어, 나... 오 대포 날라왔고요 <웃음> <웃음> 이렇게 먼저 가면은 죽는다는 걸 배우셨습니다. 어 폭탄 폭탄 폭탄 오 나이스 오오 리아야 안 되지. 오와아 <웃음> 아, 아까보다 많이 살아 남았어. 아 좋았어. 오. 아야이 다리에서 한번 보내자. 오! 다 오! 어 이거 언제 지었죠 이거? <웃음> 어, 아, <웃음> 아, 이거 하나, 아래로 하나, 가야 하나. 되네. 아, 아래로 가야 되는구나. 설마 아. 여기서 떨어져 죽겠어. 자, 태점으로 보겠습니다. 야. 자, 뒤... 하는 걸나 보구만. 자, 어? 여기서 한번 굴러오거든요. 아말해주면안 됐다 하나만 먹고 발수 빼기 아 대충 맵을 알기 때문에 어, 친구들이 저게. 아 숨는 데가 있었어 저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오오오아오오 아, 어. 아, <웃음> <웃음> <웃음> 같은 데서 떠죽을 순 없지. 아, 무슨 악어가 아, 귀엽게 아, 생겼네 어, 어. 어이. 오! 으, 왜 망치? 아, 와 진짜 높다. 요 망치. 아, 너무 무서웠다, 방금 거. 받았으면 음, 바로 훅 가는 거였어. 오, 오, 뭐지? 오, 뭔가 이상해, 여기. 또뜨형 먼저 보내야겠어. 어? 아, <웃음>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와, 다이아몬드다. 뭐야? 오, 땅바닥이. 어 불이 나온다 넘어가자 불이 나오고 오와 드래곤이다 드래 <웃음> 위에 드래곤 있어야 되나 와자 살아있는 사람 두명 과연 안 가지 뭐야 어떻게 에이, 오는 어디다, 거야 달려 아! 아아 드래곤 우리 일찍 가면 안 됐어 아 <웃음> 자 이번에는 내가 제발 킬러였으면 좋겠네. 어? 어? 킬러 단미오. 아이 게임 쉽겠는데? 나다. 아이 뭐야? 와. 절대 쉽지 않을 걸. 난 진심이야. 와진짜는가 <웃음> 봐. 진심으로 할 거야. 진심으로 해라. 안갈 건데. 슈? 안갈 거라고. 슈. 슈. 슈? 오오오! 놀랐다 놀랐다 놀랐다 지나가 지나가 아이맵 이름대로 안전이네. 어 야간다 어 갔다 다아리아원아 이렇게 아, 나이스. 네,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이렇게 희생으로 지나가. 있지? 아! 뭐야? 로 뭐야? 아다 죽어! <웃음> 어. 다다 죽었어! <웃음> 아뒤에다 날랐지 상상도 못했네. <웃음> 진짜 어려웠다. <웃음> 어, 뒤통수에서 꼴밤이 날왔어자 이번에는 어떤 맵이 나올까? <웃음> 좋아요. 어 킬러 맛이다 다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웃음> 뭐야 목소리 왜 이렇게 비범해? 뭐야? <웃음> 오케이. 진짜 <오>, 전투 <목소리 웃음> 같아. 저 <저희> 옆에서 <웃음> 목소리 되게 좋아. 저기 옆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고요. 오, 오, 오. 와, 여기서 한번 떨어진다. 조심. 누구라? 우! 오예. 아, 니안 보고 있는 줄 알았네. 오케이. 둘 쪽. 한 번밖에 못 누르고요. 나다 죽어. 안 돼. 어, 야, 야 지금, 아, 지금, 건너, 아, 지금, 지금, 지금, 스금지 나이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어금아어 리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하지들왜 이런 거에 금고금 지금, 지금, 리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보 이렇게 고만 죽어라!!! 아우. 아! 아! 아 불이 나오네 저기서 죽만 피하면 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죽으네 와 어렵다 아한 번이라도 깨보고 싶은데 한 명도 못 깨네? 구경이야 하고 싶은데 말이야 이게 자세히 보면 은 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약간 함정 중간중간 마다 음. 어디 하지? 어렷동굴 어? 얼음덩 거자. 우리 한번 깨보자. 쉬운 걸로 해서. 오대걸거 깃발 어. 의미가 없나 봐. 음. 아, 킬러가 나다. 킬러다. 제발... 난한만 노린다! 난이제 앞으로 늦게 <웃음> 갈거야 숙숙. 그럼 첫 번째로 안 죽겠지? 우. 여기서 무조건 떨어진다. 저기서 저연석이 지켜보고 있는 것 봐. <목소리> 건너 보시지. 핫. 오우. 어, 글렀다. 됐다, 됐다. 맞아 가자. <목소리> 친구들 가자. <목소리> 느낌 이 좋지 않은데요.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지? 뭐지? 하나, 둘. <웃음> 뭐한데? 이... 아 뒤에야 손바닥 주저온다 빨리 가야 돼. 어, 빨리 가야 돼. 와. 어, 이걸 아! 아! 아! <웃음> <웃음> 노렸다. 아니나 빼고 다 지금 죽은 거야? <웃음> 음, 음, 음, 음. 이 자네 어딜 그르기 비가는가 보 그래. 아, 안걸렸다 아, 안글렸다 아, 직안눌렀거든여매나너 아, 앙글리오타. 아, 앙글리오타. 아, 앙글리오타. 아, 앙글리오타. 아, 오 아, 앙글리오 아 싫어. 얼굴에 부항 자국 생겨.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럼. 어 아, 뭐야 뭐야. 어. <웃음> 아 혼자 간 보다가 그만. <웃음> 아 진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데스런을 진행해봤는데요.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네아 네. 근데 한번 깨고 싶은데 아 진짜 안되네 이게 나중에 아, 구독자 그래요. 친구들이랑 다같이 함께 하죠 아, 그래요 그럼 다음 다음에는 그러면 구독자 친구들과 함께 데스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렵네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안녕.